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제1항 종례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법원은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제2항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제1항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3항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시키거나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4항 전사망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서 지급한다.